컨디션 상태 안좋아서 00시 땡하면 바로 하는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좀 돌릴 생각이에요 오늘 밑밥 갈 캐릭터가 이 캐릭터거든요 이 캐릭터 밑밥 쫙 깔아주고 이제 봉캐 저번 달에 있었던 200개? 그 동료 200개 얼마에 팔았지 그거를? 실수로 판거 그걸 까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200개 저는 오늘의 이부캐 합성을 스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좋은데? 고급 4개? 소환수 이 캐릭터 이제 소환수만 기기 뽑으면 되는데 와올 일반이네? 오케이 고급 1개 자 고급 아 아무것도 안되네 합성 아무것도 안되네? 자 그럼 고급 합성을 달려보겠습니다 스타트 어... 가자 가자 왼쪽 오른쪽 가운데 아니 뭐야 뭐야 돈내 상태 왜 이래 이거 어, 있는 게 이상한데? 뭐지? 이게. 어 방금 좀 소리가 소름 돋네 뭐야 왜 저렇게 나오지? 뭐뭘뭘한 거야? 어? 내거 확인하는 거 어디 있지? 아 오늘 완전 상태 빵이다 어차피 밑밥 가는 용이니까 얘들은 기대를 안 합니다. 원래 아무 생각 없을 때가 좀더 항상 좋긴 한데. 어우, 뭐야 이거 소름돋아. 동물에서 동물에서 그거 캐릭터 얘기할 때소록 이런 소리 나오나? 자 희귀 세계. 귀귀 귀, 나와라 오 빠르다 빠르다 나올빌이다나올빌이다 오케이 역시 나올빌이다 <웃음> 드디어 첫희긴가부캐첫 희귀 소환수 아눈송이 약하였네 한번더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아 이건 속도 애미안데 끝에 나오려나 끝에? 응 앞서 오 역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소환수 나왔어요 드디어 고급탈출! 희귀소환수 나왔습니다 아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름돋는 걸 바꿔드렸어요 아우 체령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바로 옵션에 바꿔주셨군요 오늘은 빠른 진행을 위해 바로바로 바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여기 토벌 돌려놓고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 여행갔다와서 지금 정신이 없어 정신이 9시에 도착했는데 씻고 준비하다 보니까 1 0시더라고요 침대에 눕는데 와 진짜 깜빡하고 잘 뻔했어요 <웃음> 약속 11시에 방송한다고 약속해놓고 잘 뻔했네 와 위험했어 위험했어 그리고 두달가 묵혀놨던 그때 11,000원이었나? 5만원이었나? 그 동료 200개 들어있는거 그것도 까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오늘 영웅 동료 하나예요. 영웅 동료 하나. 어디 있냐? 영웅 동료. 어, 일다 여기, 여기 20개. 여기 20개. 아, 10개짜리 두 아, 20개니까 200개 맞네. 자, 오늘 제 거의 합성 상태는 56개. 57개. 동료. 기본이 19개, 200개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동료가 하이라이트니까 탈것소환수 먼저 탕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BJ님, 어, 저 어세신 지금 버렸다기 보다는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는 있고, 조금, 요즘 좀 접속 상태가 제가 좀 시간이 좀 낮은 걸뿐 매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가자, 일반 56개 탈것 합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고급 상태가. 딱 좋진 않군요. 오케이. 다음은 선수. 저번 달에 선수가 영웅이 나왔죠, 드디어. 포마 이후에 첫 영웅 나왔고. 아, 또, 얼마 만에, 오, 나와줄까요? 고급 11개. 기기 도전,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 항상 하던 대로, 지그재그, 공법 하겠습니다. 지그재그, 지그재그. 오케이, 한 개. 스타트 좋아요. 어, 윤성님, 본캐는, 어, 완전 무가금 캐릭터는 아니고요 어, 일단, 50만원 밑으로는, 했어요. 50만원 밑으로. <웃음> 아직 100만원은 안찍었습니다 소화금 중에서 엄청 잘뜬 편이죠? 제거도 일단 한개 기기 나와 자 오케이 두개 자 끝에 끝에 한개 더 끝에 한개 더 끝에 한개 더 한개 더 나오지 않고요 샀냐? 일단 중복이에요 아 일단 중복이고 자야 이거 세개로 중복 하나만 더 뜨면은 영웅도전 바로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복만 떠주면은 영웅 동료... 아니 영웅 탈거를 바로... Nope. 못하네요 아이거 아쉬워라 아... 어할수 있다 uh.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오야 이번에는 한달만에 바로 영웅 도전 가능하네? 어? 개득인데 한달만에? 보통 두달은... 묵혀놔야 무과금 이제 영웅 도전 가능한데 어 이번에 한달만에 되네? 좋다 바로가자 바로가자 바로가자 이건 바로 가겠습니다. 아, 제발, 영웅. 컬렉션. 오케이, 전토마. 전토마가 두개 있고요. 전투사자도 있고. 좋진 않지만, 뜨면은, 뜨면은, 뜨면은. 아, 역시. 한달 만에 나올 리는 없군요. 근데, 그래도 다음 달또 도전 되겠다. 계속 중복만 지금 떠가지고. 희기는 저 이제 두개 남았거든요. 칼로스하고 위니 그외 뜨는 것은 다 중복이기 때문에 어 다음 달에 또 영웅 도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환수 소환수 할게요 가자 열한번 다음 열한번이네 렛츠고 이번에도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 오케이 희귀한개 두개 자 세개 안떠주나요 세개 아 없습니다 세개 나와 어 이거 없는 소환수 같은데? 컬렉션인가 나이스 오케이 세개 없냐? 없냐? 없냐?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없어? 아, 없습니다 일단 소환수는 희귀 세개 하나 더 중복 하나 더 뜨자 중복 뜨면 좋겠다 아 설마 안주나요? 설마 오케이 뒷 늦게 터지네 와, 왜 이렇게 소화수 잘 떠, 나는? 자, 영웅도전. 이것도 영웅도전 가자. 중복, 나와라! 중복, 중복, 중복, 중복. 오케이, 희귀 또 떴고. 어, 원래 1일날 잘 떠야 되는데? 오늘은 31일날 잘 뜨네? 오케이, 중복. 와, 또 바로 영웅도전 가능. 아깝다. 아, 희귀 한 개만 더 있으면 영웅도전 두번 하는데. 와, 진짜 깜짝이 또. 아, 이거 한 개만 떴으면 되는데. 와, 자. 그렇다면, 조합식을 뭐로 넣어야 영웅이 나올까? 요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두개 했으니까 가운데 넣어보는걸로 자 한달만에 저번달에 뽑았거든요 이번달에도 과연 영웅 소환소가 나와줄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들어있어요 리스트에 몇마냐 리 두마리 아 근데 너무 빨리 돌았다 벌써 다 돌았네 아 그렇죠 이대로 한번더야 한달에 영도전두 번. 아이, 굉장하네. 자, 한번더 가겠습니다. 렛츠고! 오케이. 위니티나, 위니티나. 세개세개세 개, 아,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아, 없다. 아. 아, 아 이거 떠주, 떠줘야 되는데. 아. 아, 아까워. 아, 근데 두 번이 가능하구나. 도전이. 아깝다. 아, 아깝다. 진짜. 와. 보시나요? 무가금 도전만으로 일곱 번 채웠습니다, 지금. 아, 지금 같이 돌리시는 분. 어, 스텔리 지금 안뜬것 같고요. 저랑 같이 돌려봐도 됩니다. 인근이 황조 괜찮거든요. 저번 달에 저랑 같이 돌려가지고, 용탈거 드신 분 계시거든요. 자, 일단은 밑밥 동료를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어, 뭐야, 이거 한 개씩 나온 거야? 에이. 아우, 시모님천원 감사드립니다. 그죠, 그렇죠. 저도 나오고, 시모님도 나오고. 아, 이거 뭐야? 일괄 사용 안 돼. 아, 이거 한 개씩 열어야 되네. 일단 고급 두개떴어요 여기서 고급 두 개. 아, 왜돈 주고 사는 게 뭔가 더안 뜨는 거 같아. 다음 20개. 어, 이거,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한 번에 가자. 그냥... 아, 이렇게 열번 가는 거구나. 어, 일반... 일반 천국이죠, 거의? 세계가이잘 떴네 와 일반열 좀 심했다 야아오지서님 안녕하세요 네, 고급 두개 양호해 고급 한개와 이거다 꽝 이것도 꽝 고급 두개꽝 고급 한개2 개? 개. 아그래공 고급 몇 개씩 나와서 다행이다 일단 꽝 횟수가 좀 적네요 오케이 중복으로 나왔죠 아이고 자람이 희귀 컬렉션 좀 많이 할수 있겠다 네오지던님 맞아요 그때 200개 묵혀둔 거 지금 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풀어서 제가 비밥을 깔아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모을수도 있는거죠 일단 제가 기본으로 오늘 영웅도전 두번 가능하고요 일단 이 200개 뽑는걸로 과연 몇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컬렉션 좀 된거 같은데 고급? 네, 다섯 여섯 오케이 여섯개 컬렉션 여섯개 완성 오 어, 좋다 야 이번에 패치로 바뀌면서 무조건 이렇게 상단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우 컬렉션 6개 완성 좋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합성 돌려야죠 와 65개네 많다 많다 자 이제 여기서 공급이 많이 떠줘야지 아 없어 아 제발 아 11개밖에 안돼? 잠시만 200개나 되는데 11개밖에 안돼? 자 희귀 몇 개나 올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이것도 지그 제그 가자 좋아요 좋아요 희기 여기 오케이 희기 한개나 동료는 무조건 다 좋죠 아, 일단 중복 오케이 거기서 중복이야 중복이면 더 좋고 제발 더줘더줘더줘 희기 더줘 희기 더줘 희기 더줘 희기 더줘저 오늘 컨텐츠 때문에 운동한다고 갈대기 중입니다 희귀. 아 따뜻해 아 아유 김시범님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1 0개 이거 0 개니까 한 번에 돌릴게요. 와우 그거 희귀 영웅 나오는 건 무조건 1 1개로 고정되어 어허. 있어 뭐죠? 희귀에서 영웅 나오는 거 11개로 고정되어 있다고요? 뭐지? 뭐지? 뭐, 뭐지? 뭐지? 다니엘 내 있던 건가? 아 이것도 중복이다 오케이 일단 중복이에요 중복 자 이제 3개 와 이거 여기서 희귀 중복 하나만 더주면은더 <웃음> 뜨면요 은 지금 영웅 도전 3번 가능하거든요 일단 영웅 도전이 한 번만 더 가능한 거만으로도 충분해 영웅 가자 제발 또줘 또줘 또줘 희귀 희귀 희귀 아 이거 없는거 같은데 빵인가요? No. 그러면 요거 세 개가 하나의 희귀가 되겠죠?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중복가자 이거 뭐 있는거야? 희귀 있어 어디있어? 아.. 제발 번개 뒷늦게 빵 에.. 네, 없어요 열수가 한번더 가능하네요 한번더 이게 이제 라스트 같은데 라스트 자 여기서만 희귀 떠주면은 용웅으로 합성 세번 가능합니다 아아.. No. 아, 아.. 뜰 각이었는데 없네 자영 이제 희귀개수가 이.. 코발트 몇개야? 이 세개인가? 뭐야? 그러면 일곱개네? 아 일곱개면 아.. 두개나 더 있어야 되는구나 가자 대망의.. 어차피 핵심은 영웅이 뜨냐 안 뜨냐 이게 핵심이니까 두번 아 이거 하나씩 할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갈까요 그냥 일괄로 돌려버릴까요? 아 오지터님 하나씩 할까요? 코발트 세개? 아 코바트 세개한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청 상대로 이거 한 개로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세 개로 나중에 알아 오케이 재밌겠다 제이든 우디 다니엘 요렇게 놓고 하나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 영웅 동료 가자 영웅 동영웅 동료 가자 <목소리> 야 2 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아까 마지막라 안했나? 아2 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영웅동료 가자! 영웅동료! 오케 이 라시트 있구요 자번개치다아좀 횟수가 아 회전 횟수가 많이 부족한데 아아 안떴다 첫번째 실패 그리 아까 오스턴님이 말했던 후발투선이 갑니다 코발투 아, 여기서 실패해도 한번 도전 더 가능하니까 가자 가자 와 코발트 세개로 아, 이제 용 뜨면 대박인데 이거 용용용용용용 갑시다 용 동료 오케이 있고 리스트 있고요 또 라시트네 근데 아 번개가 번개가 번개가 번개가 아야아 아, 이거 뒤에 끝에서 치는 줄 알았는데 아 키칸 설마 중복은 중복 아닌 거야 설마? 제발 중복이어야 되는데? 아 중복 아니네 아씨아 아, 중복이어야 되는데 아아 아, 호환할 수 있는 돈도 오래 나고 나도 오래 나고 니값 <웃음> 실행 중이죠 그리고 수정도 수정도 수정도